대구 미분양 아파트 많아도 조직분으로 계속해서 거래는 되는 상황. 할인분양 시기 상조될 곳은 된다. 중공된 아파트 기다려보겠다. KTX 동대구역 일대에는 형형색색의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더샵 반도유보라, 우방아이유쉘 등 대형 중견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언뜻 봐도 수천 가구는 넘어 보였다. 신축단지 사이로는 또 다른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 공급이 넘치는 대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대구역 일대에는 6천여 가구가 입주 분양을 마쳤다. 신암 1에서 19억 6,298가구 등에서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인근 1 내에 1만 2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는 셈이다. 수년째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며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대구 곳곳은 동대구역 일대처럼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동대구역에서 차로 20분을 걸려 도착한 북구도 한산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공급 물량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북구는 지난 10월 기준 대구에서 중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지난 2021년 5월 준공된 북구 칠성동이가 대구역의 s d i 프라임 80가구 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75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단지는 대구역에서 2분 거리로 역세권에 있지만 아직까지 남양 판상형 등 인기 많은 가구가 남아있다. 2020년 8월 입주한 연경 대광노재비앙 더 퍼스트 580가구 도입주 후 2년이 넘도록 일부 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광노재비앙 더 퍼스트의 경우 위치가 좋지 않은 시행사 보유분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 이라면서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이미 분양됐던 가구 중에는 현재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나온 금매물이 단지마다 꽤 있다. 고했다. 지난 5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전경 2020년 8월 준공된 이 단지는 현재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최원정 기자 지난 5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전경 2020년 8월 준공된 이 단지는 현재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최원정 기자 미분양 공포는 대구의 핵심지역인 수성구로도 번졌다. 현재 범어자이 399가구, 만촌자이른의 607가구, 수성 골드클래스 588가구 등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도 일부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만촌자 이르에는 최근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할인 분양을 했다가 최초 분양자들에게 문매를 맡기도 했다. 30년간 수성구에 거주했다는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나 미분양 물량 면에서 수성구가 선방하는 모습이지만 예정된 분양 물량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